여긴 대군데 3주째 쉬고 있어요 1년 11개월차에 엄청난 시련이었어요 이젠 가면 안될 판. 코로나 때문에 수영을 잘못 가고 있습니다 지상운동 도움될 만한 게 있을까요? 혹시 요즘 수영장을 가서 수영해도 되는 걸까요? 근데 네, 사실 조금 위험하긴 하니까 조심조심하고자 한다면 안 가는 게 좋죠 사실은요 탈의실이나 뭐 드라이기나 손잡이, 라커에 의해서 가면 될수 있으니까 조심은 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폭 쉽니다 대구라서 아, 썩 물러갔으면 좋겠는데? 물러나, 물러나. 제가 오늘 원래는 집에서 판편집 마무리하고 지상운동 올렸어야 했는데, 못 올리고. <목소리> 유무야한 번만 이렇게 아볼까 <웃음> 아, 이거 봐야 봐. 갈래요? 른무가 이걸 진짜 좋아해서 주기적으로 피자좀 시켜 먹어야 되는데 어 배고프다 어? 피자 한판 먹을까요? 골드로? 오케이 단호박 골드 피자 아 비겁하요 맛있겠죠? 저는 피자 두 조각만 딱 먹어보도록 할게요 쌤손 씻었나요? 어 손이요? 잠깐만요 전안 씻었어요 너무 맛있두 조각만 먹을 거라면서요. 봐봐. 이게 피자가 2인분일 경우에 여 조각이 나오는 거거든. 근데 1인이 먹을 때는 이렇게가 네 조각이 되는 거야. 그렇다는 것은 이만큼은 먹어야 두 조각이 된다는 거지. 예리이 피자 맛있겠다. 먹으면 피자 어디 까지 피자 최대 몇 지금 개까지 가능지금게저구를 뭐? 뭐? 참는 공략법 종요 저글? 저는 프로토스를 합니다. 스타 할줄 아시나요? 할줄알죠 저는 스타 할때쇼미더 머니부터 치고 시작하는 스타일이고요. 오퍼레이션 오퍼레이션 CWA의 Operation can't wait any longer. 저는 치트키가 필요한 여자예요. 쇼미더 머니부터 하고 블랙십도 월도 하고 해야 돼. 왜냐면 보여야 뭐 싸움을 하든지 말든지. 싹 따라와. 뭐리 네조라. 메디? I like, I like Slyer 맞춰보기 지금 제가 말하는 거누구예요아니 아... 아... 아니야, 질러도 아니야 아콘 오! 정답! 아콘이에요! 어떻게 맞췄지? 전혀 안 비슷해 전혀 안 비슷하다고요? 아 오, 맞을걸? 아아... 음스트 음. 혈액형이 뭐예요? 혈액형이요? 음 아직 제 혈액형 모르시는 거예요? 제 혈액형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두 글자예요 제 입으로 굳이 말하진 않겠어요 제가 혈액형을 O형이라고 했는데 자꾸 사람들이 아니라면서 저보고 인형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냥 아난 인형이구나 하고 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피를 수혈을 할 수가 없어요 허내도못해 왜냐면 저는 인형이니까요 <웃음> 미안해요 피자에 뭐 탔나요? 피자에 뭐탄건 아니고 원래 정상적인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럼 그럼 그럴 수 있지